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니의 빈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채널에 커뮤니티 기능이 생깁니다.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설문조사도 할수 있습니다. 오늘은 커뮤니티에 사진을 여러 장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핸드폰에 유튜브 어플을 실행합니다. 그리고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. 그리고 게시물 작성을 클릭합니다.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 산모양의 그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커뮤니티에 넣을 사진을 최대 5장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4장만 선택을 하겠습니다. 클릭한 순서에 따라 번호가 매겨집니다. 선택을 다 하셨다면 우측에 다음을 누릅니다. 사진이 넣어진 걸 확인한 후 글씨를 입력하고 게시를 눌러주면 끝입니다. 커뮤니티에 사진을 여러 장 넣는 기능은 컴퓨터에선 안되고요. 핸드폰에서만 가능합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